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난 얘기를 해주실까요? 엄청 졸려요, 저도. 요새 잠을 못 자요, 제가. 계속. 네.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개운하다, 뭐, 피곤이 싹 가셨다. 이런 느낌이 실제로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을까 <웃음> 근데 우리 여기 연구소에 오시는 고객님들도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도 피곤하고 안, 안 자도 피곤. 피곤하고. <웃음> 자면 피곤하고 안 자면 더 피곤하고. 그러니까. 아. 네. 어떤 아,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 잠이 보약이다. 정말 잠이 보약 같은 일을 하죠. 그런데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독이 되는 잠, 약이 되는 잠. 그래서. 약이 되는 잠은 정말 보약 같은 잠이고 자는데 안 피, 어, 피곤하다 하면 은그거는 독이 되는 잠일거죠 독약을 먹느냐 보약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음날 어, 내 컨디션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거죠 음, 누구나 다 보약을 먹고 싶지 도약을 먹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는 동안엔는내 맘대로 무언가를 못하잖아요 그냥 잠에 나를 맡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고객 중에 어떤 분이 12시간을 자도 피곤하대요 나이가 40대 중반 그렇게 자고 났는데도 피곤하고 낮에 또 졸리고 정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음.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을 자는 동안에 무슨 중노동을 하고 왔는지 가만 히 있었는데 누워서 가만 히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잤는데왜 음. 그렇게 피곤할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잠의 질이 음. 잠을 제대로 못잔 거겠죠. 잠을 잔다고 눈을 감았지만 자는 동안에 어, 잠의 기능, 몸이 회복되고 내 몸을 다시 재생하는 정말 부활의 시간인데 그걸 못하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음, 잠이 그렇게 내 몸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바로 호흡에 드는 음. 집중을 하거든요. 호흡. 자면서 하는 호흡 예. 우리가 24시간 멈추면 안 되는 게 바로 호흡이잖아요 음. 당연히 호흡이 멈추면 뭐이 세상 사람이 음. 아니겠죠 음. 그런 얘기를 하면 숨을 안 쉬면 죽은 사람이죠 그렇죠. 아픈 사람의 숨소리는 일반적인 호흡과 당연히 다릅니다 어, 저 지금 생각났는데 옛날에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그 네. 숨소리가 네. 코골르는 소리하고 비슷했어요. 네. 그럼, 그럼 하다가 예 네, 맞아요. 맞아요. 하다가... 하... 하고 목숨이 딱. 멎는 순간 이제 이 생과 저 생으로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목에 숨이 네. 멎는 거. 그게 목숨입니다. 어. 그게 코고리 소리하고 똑같아요. 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기 때문에 응. 자는 동안에 잠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면 당연히 우리 뇌는 비상사태죠, 비상사태. 그래서 자, 뇌는 밤에 잘때 뇌는 안 자나요? 아, 밤에 잘때 뇌도 자야 되고요. 뇌가 자는 시간이 있고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있어요, 자는 동안에 보면. 뇌가 잘 때는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고요. 뇌가 회복하는 리사이클링 시간에는 몸이 회복하는 시간. 자는 네, 시간. 자는 동안에 뇌와 몸이 따로 놉니다. 음.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잠의 기능 중에 음, 깊은 잠을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렘수면이라고 하는 잠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자도자도 자도 피곤한 사람들은 깊은 잠을 못 들어가고, 렘수면에서도 헤매는 거예요. 음. 그래서 1단계 2단계 수면 되게 낮, 낮은 단계 수면에서 어, 깊은 잠도 못가고 램재면도 못가고 계속 헤매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수면은 깊은 수면과 램수면이 아주 균형있게 균형, 균형을 맞춰서 어, 잠을 자면 다음날 아주 개운하게 상쾌하게 일어나는데 그걸 못하면 몸이 계속 찌뿌둥한 거죠 음. 누구나 다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을 골고루 자고 나와야 됩니다. 음. 근데, 잠이, 그 자고 나도 불, 피곤하다? 그 사람은, 아, 나의 수면 구조가 굉장히 어, 불안한 수면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음. 잠을 처음에 잘 들기 시작하면, 깊은 잠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뇌가 쉽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이제 최소한의 기능만 남기고 이제 쉬게 되는데 그때 깊은 수면에 들어갈 때 뇌에서는 호르몬 분비를 하죠 몸이 그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에 이런 불필요한 것들 쌓인 노폐물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하는 시간인데 그때 뇌도 청소를 시작하죠 그래서 글림픽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의 청소는 혈액 순환을 통해서 노폐물을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노폐물들을 걸러내는 일을 하죠. 그다음에 그 림프 순환을 통해서 또 노폐물들을 다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뇌는 혈액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가서 청소를 하지는 않고요. 음. 그다음에 림프가 들어가서 청소를 하지 않아요. 어 그럼 어떻게 청소가 돼요? 뇌 안에는 이 뇌척수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이뇌 안에 이렇게 그물 음. 위에 떠 있는 뇌척수액 위에 떠 있는 뇌가 뇌가 어, 두부처럼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딱떠 있거든요. 아, 아 얘가 어디 꽂혀져 있고 이런 게, 게 아니고 막떠 있어요. 척수액을 예. 싹고 이렇게,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런 충격이 와도 그 완충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딱딱한 두개골이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 위에 떠서 되게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뇌척수액이 고여있으면 당연히 고인물을 썩는다 하듯이 순환이 안 되면 당장 탈이 납니다. 뇌척수액도 순환을 하는데 뇌와 척수잖아요. 척추하고 뇌하고 뇌가 있고 이 꼬리뼈까지 이어지는 이 척추와 연결되게 계속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순환을 어떻게 하느냐? 뭐 심장 같이 폭폭폭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어, 어떻게 돌아다니지 그가? 네. 그래서 우리가 뇌호흡이라고 들어본적있으시죠 그래서 어, 심장이 수축 그 이완을 하는 것처럼 이이두개 골도 아주 미세하게 열렸다 닫혔다. 하고 또 다른 리듬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꼬리뼈에서 이렇게 툭툭 쳐올리면서 머리와 꼬리뼈에서 이 순환이 이렇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쭉, 꼬리뼈에서 어떻게 툭툭 쳐져요? 보행이나 뭐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예. 하나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도 이렇게 그 미세하게 움직이는 우리가 느끼지 못한 우리가 뇌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못 느끼듯이 그렇게 하는데. 운동을 하면 걷고 할때 기분이 좋아지는 게이 꼬리뼈가 계속 쳐주는 게그 훨씬 더 활발해지죠. 그러면서 척수에게 순환이 되니까 아, 기분도 좋아지고 아, 우리가 그 순환이 잘,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걷는다는 거는 그 혈액순환도 좋고 뭐 림프순환도 좋고 하는 것처럼 이게 뇌척수에게도 액 굉장히 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 걷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꼬리뼈로 어? 툭툭 쳐져 올라간 내 척수액이. 예. 순환을 이렇게 하는데, 음. 자고 있는 동안에는 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그 우리 두개골을 보면, 이렇게 막그 주름져 있어가지고 음. 이렇게 꽉 들어있잖아요. 음. 근데 깊은 잠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꽉 있던 게 음. 느슨해집니다. 음. 이때는 쉬, 뇌도 막 다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느슨한 상태로 되고 그틈 사이로 뇌척수액이 지나다니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깊은 수면에 들어갔을 때 뇌척수액의 순환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거예요. 뭐 그때 논문을 보니까 약 평상시의 순환 속도에 8배에서 10배 정도 빨라진다고 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냥 느슨하게 흐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면서 이뇌 주변에 청소를 다 한다는 거죠 뇌가 굉장히 활발한 반응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쓰고 남은 노폐물들이 이뇌 밖으로 부, 그 배출되고 그거를 청소해내는 것이 이 글리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음. 어, 그런 작용인데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하면 음. 깊은 잠에 못 들어가면 음. 뇌가 느슨해지지 않고 뇌척수에끼 청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 얘는 뇌가 뻑뻑해져요. 대보면 어, 우리가 그 자동차도 그 청소를 잘하면 이렇게 되게 윤난 음, 어, 원활하게 원활하게 잘 돌지만 이게막뭐 찌꺼기가 껴있으면 잘못 도는 것처럼 그게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뇌가 일단 컨디션이 바뀌지 못해요. 그래서 어, 그런 뇌의 기능이 점점 점점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치매. 청소 상태가 불량한 집 치고 집 상태 또는 그 안에 사람들의 상태가 음. 어, 썩 좋은 사람 별로 없듯이 음. 뇌 청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어, 그래서 그런 노폐물들이 뇌 기능들을 방해하고 음. 그게 장기간 어, 누적이 되다 보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음. 어, 청소가 안 되는 거 같고 또 하나는 귀 귀요미 기, 기, 기요미? <웃음>